Thank you. 너무 훌륭해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밥은 먹고 다니냐? 안 그랬거든요. 왜 왜? Are you Nam g o o Minsoo?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셔?